뭐부터 먹어야 되죠? 어묵을 싸서 오징어도 이렇게 먹을게요 빵. 빵. 안녕하세요 신망콩이에요 오늘 준비한 먹방은 풍무김밥 굴전 어묵 석박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오징어 초무침 같아요 오징어? 오징어 초무침 그 얘는 뭔가 얘만 먹으면 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열라면 들고 왔습니다 한... 한 봉지 들고 왔어요 일단 저는 충무김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휴게소 같은 데서 대충 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아, 뭐, 모르겠습니다 여튼 굴전도 처음이에요 응. 굴을 최근 들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굴전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죠? 불전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건 그냥 간장에 고춧가루 넣습니다. 음, 음, 맛있네요. 충무김밥도 어떻게 먹어야 되죠? 충무김밥을 어묵을 싸서 오징어도 이렇게 먹을게요 맛있어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때 무슨 조합이지? 했는데 조합이 잘 어울리네요 맛있습니다 면도 뿔기 전에 간장에 찍어 먹어요? 간장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3개의 어묵이랑 오뎅어 초무침이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어요. 음 출자 맛있네요 그냥 김밥이랑은 정말 뭔가 다른? 다른 재미라고 해야 되나? 다른 먹는 재미? 음. 그냥 김밥이랑은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저는 왜 석박지가 있지? 했는데 먹고 나서 석박지가 땡겨요 이유 있는 조합이에요 굴전은 그 신기한 게굴 향이 그렇게 안 나요. 정말 은은하게 나고 그냥 전맛 전. 음 되게 부드러워요. 신기한 점을 찾아냈어요. 춘무김밥을 먹으면 석박지에 손이 가요. 무조건 가요. 아 먹어야지 이래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석박지를 같이 주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춘무김밥 원래 무말랭이 아닌가요? 무말랭이 아닌가? 얼핏 그렇게 본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맨밥에 조미김 말고 그냥 맹김, 구운 김에다가 간장 찍어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자꾸 간장에 손이 가나 봐요. 무슨 맛인지 아시죠? 마지막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빨에 김낀게안 빠져요.